이번에 어깨 대락보은 바로 고요의 엘리지. 먼저 해상 낙원 페이토에서 가판 기준 7시에 NPC한테서 보라색 퀘스트를 받습니다. 마티아스가 빙하지대 사진 좀 찍어달라는 부탁으로 퀘스트가 시작되게 되고요 아르데타인의 북쪽에 부사진 빙하의 섬으로 이동합니다. 와눈부라 연출 이거 좋은데요? 섬에 도착하니 북극곰과 피아노, 그리고 아르코가 있습니다 아르코한테 가서 퀘스트를 진행합니다 대충 보니까 북극곰 셀리의 먹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펭귄들한테 끼 부리는 데요앗 누나의 몸짓 어... 통했다 빙하 지대의 바다가 오염된 것 같아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시 아르데타인으로 돌아갑니다 바스티안에게 보고 후 두아이트를 추궁하러 가는데요 아 역시나 발병을 하는군요 신문사 국장 필립 카이만을 찾아가 이 떡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마티아스 같이 이번 일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공구소장 율리아의 퀘스트로 오아시스의 소원을 조사하는데요 어, 이 중에 수상한 기척을 추적하기 이 미션은 해당 위치에 F5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실 때미니베의 위치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세번다 추적하게 되면 드와이트의 부하가 수상한 실험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바로 보고하러 갑니다. 재무부 사샤의 도움을 받아 잠입 조사를 시작합니다. 슈텔은 지하시장으로 이동해야 하는군요. 바로 가까운 곳에 1번 출구가 있는데 목표지점에 가까운 건 2번 출입구입니다. 암호 입력에선 위에 선택해주시고요 잔입 중엔 변신 상태로 꼭 있어야 하는건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속이 느리니까 변신을 풀고 가줍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해서 퀘스트 가방 들고 다시 변신합니다 그 후, 마티아스를 특종에 있다고 꼬셔서 같이 빙하지대 조사에공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 퀘스트는 이제 진행 길목에 모코코가 다 했기 때문에 퀘스트 진행하시면서 같이 모코코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새사슬이 보인다 싶으면 위쪽에 비밀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코코 두 개를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 한계는 베베 끝부분 가는 길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후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공항과 언론의 힘으로 드와이트를 체포하게 되고 <놀라> 드와이트? 생명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너 알아! 내가 누군줄 알고! 이건 도라지까도란 말이야! <목소리> 아르고는 빙하지대에서 연주를 통해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외진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간의 이기심으로 사라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이 노래를 바칩니다. 아 <웃음> 이렇게 섬의 마음과 고요의 일리지를 얻었습니다. 보상으로 받은 아이템은 가깅서 말고는 어, 티가 낮은 템이라서 딱히플로가 없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